<목소리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당은조 실험실의 조지만입니다. 오늘은요, 청석입니다 아 진짜 다양한 거 하네요 <웃음> 아,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요 카처에서 나온 SC2라고 하는 스팀 청소기예요 청소기 청소를 그렇게 잘하는 편도 아니고요 열심히 하는 편도 아닌데 얼마 전에 사고가 좀 있었습니다 뭐 대단한 사고는 아닌데 저희 어머니가 주신 동치미를 가지고 가다가 가져오다 쓰러져 버렸어요 동치미 국물 반 정도가 트렁크에 흥건히 뿌려졌습니다 으악, 안 돼. 그 다음부터 차에서 이 시큼한 냄새와 그다음 페브리즈를 막 뿌렸는데도 여전히 냄새가 안 빠지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요플레 냄새, 요거트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차에서. 그래서 여러 차례 뿌리고 별짓을 다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세차를 맡겨볼까? 근데 세차를 맡겨도 안 잡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팀 청소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브랜드는요 카처 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어, 이 회사는 독일 회사인데요 이 청소용품의 진심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청소 제품들 차로 다해서 뭐 이렇게 큰 건물 청소하는 청소기부터 시작해서 진공청소기, 뭐 여러가지 것들이 다 나오고요 꽤 오래전에 알게 된 브랜드예요 뭐 20년이 넘었네요 벌써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시골로 내려가시면서 집을 지었는데 그 집에 대한 준공청소를 하려고 청소기를 하나 샀어요. 근데 그때 샀던 게 바로 카처입니다. 그 청소기가 뭐 물도 빨아들이고 그냥 먼지도 빨아들이고 이런 청소기였는데 지금도 쓰고 있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 카처에 대한 신뢰성이 상당히 좋아져서 그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카처에서 나오는 세차할 때 쓰는 고압 펌프기도 하나 사드렸고요. 제 작업실에도 카처에서 나온 청소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동용으로 이렇게 카트처럼 쓸수 있는 청소기인데 상당히 재밌는 컨셉의 청소기였는데, 국내에는 시제품이 하나만 들어와 있는 거여서, 카처 본사가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가지고, 그 카처코리아죠 카처코리아 본사가 있어서 거기 갔다가 데모용 제품이 하나 있다고 래서 그걸 싸게 사다가 지금까지 잘 쓰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당근조 실험실 여기 공사하면서 샀으니까 2011년이니까 예그것딱 10년 넘었네요 그래서 좋은 기억이 있어서 카처에 대한 제품들을 잘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스팀 청소기가 꽤 다양하게 잘 나와요 지금 SC 요게 이제 스팀 청소기 시리즈인데요 원은 되게 작은 핸디형이고 2는 조금 큰 가정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집에서 바닥도 좀 닦고 이런 용도로 쓸수 있게 나온 거고 3랑 4도 있어요. 3랑 4가 좀더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쓰다가 동, 그 물을 더 첨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금 더 있어서 용량도 좀더 크고 그래서 괜찮긴 하는데 가정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가격대가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에 집에서 쓰던 한경위에서 나온 그 걸레가 있었는데 스팀 걸레가 있었는데 속색인지가 좀 오래됐어요. 처음 나올 때부터 뭐 물통이나 이런 것들 잘안 맞고 그래서 고생도 많이 했고 막 고쳐서 계속 쓰다가 한안 쓰기 시작한 지한 5년이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겸사겸사 바로 이 제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오픈박스 한번 하고요 물 넣고 한번 스팀 얼마나 빨리 나오나 요런 정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한번 뜯어보도록 하죠 짜잔 카처 코리아가 생각보다 열심히 잘 해가지고요 국내에서도 AS나 이런 것도 잘 되고 제품이 꽤 좋은 편이에요 요건 보너스 걸레네요 보너스 걸레 두장돼 있고요 원래 기본으로 한장 들어있고요 요 보너스가 좀더 도톰하네요 이거는 카처 정품이 아니라 만든 거 같네요. 예. 그리고, 그럼 총 3장 들어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씌워가지고, 이렇게 뭐, 부분적으로 닦을 때 쓰는 거 같고요. 매뉴얼. 한국 사람들이 절대로 안 본다는 매뉴얼. 브러쉬. 브러쉬 달린 거. 오늘은 저한텐 이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걸레 붙이는 거. 걸레. 딱 붙여서 쓰는 거 파이프, 연장 파이프죠 파이프가 되게 가느네요 어, 이건 뭘까요? 바퀴, 노즐 아하, 이걸 이렇게 앞에 끼는 노즐인 것 같아요 아 연장 파이프 하나 더 있어요 두 개를 꽂아서 연장하는 것 같아요 이런 건좀 투박하긴 한데요 카차가 좀 제품이 그렇게 스마트해 보이고 싼뜻하진 않은데 튼튼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본체고요 파이프 있고 걸레가 두 장이 더 있네요 걸레가 총 다섯 장짜리네? 한글 매뉴얼 앞에 작은 브러쉬가 있고 어 나머지는 없습니다 작은 브러쉬가 있고 요거는 앞바퀴 거 같죠? 작은 바퀴 요렇게 돼 있습니다 비닐 한번 벗겨 볼까요? 요렇게 돼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퀴 두개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바퀴 낄수 있게 돼 있고 한번 꽂아 볼까요? 어? 들어갔어 요거는 옆에 바퀴겠죠? 야! 이렇게 노즐인 것 같습니다 강약 잠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누르면 스팀이 나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은 이게 다예요 뭐 많은 내용이 있질 않죠 마감이나 이런 것도 그렇게 뭐 깔끔하고 뭐 아주 디자인이 현란하고 그러지 않아요 <웃음> 다이슨처럼 왠지 뭔가 복잡해 보이고 뭔가 기능이 많을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내구성이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자주 쓰는 스위치 정도만 좀 문제가 생기지 그 외에는 뭐 20년 넘도록 잘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도 괜찮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일단 중요한 건 스팀이 얼마나 빨리 끓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여기 뭐 꽂아놓는... 음... 뒷으로... 그리고... 먼저 내려놓고... 오... 역시 압력 때문에 이 안에 밸브라든지 이런 건 되게 단단해 보여요 물통은 알루미늄 다이캐스팅... 다이캐스팅으로 되어 있는 물통이 안에 있습니다 물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여기 안이 이렇게 약간 깔때기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게 되어 있고요 저희 집에 지금 작업실에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물통이 이게 단인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가져왔는데 들어가는 용량은 0.8L라고 되어 있습니다 넘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놓고요 전구고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죠 불이 들어왔습니다 스위치도 없어요 그냥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열기 켜있다 전원 들어왔다 이거 표시만 있고 버튼이나 스위치는 아예 없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이 노즐이 단것 같아요 이제 연결한 지한 1분 정도 됐는데요 보글보글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아... 물을 80%만 넣으라고 그랬는데 좀 많이 넣네요 뜨겁게 가열된 상태에서는 마개가 열리지 않는데요 세제나 락스 같은 거를 집어넣고 쓰지 말라고 나오네요 카처 라는 동사가 세척하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하게 한글 매뉴얼도 있고요 슬슬 소리가 나요 제가 필요한 노즐은 얘를 써야 될것 같은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뭐 거의 <웃음> 전기주전자 같아요 좀 지나면 버글버글 버글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점점 커지네요 그래도 한 2~3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딱 연결해 놓고 바로 나오면 좋긴 할것 같긴 하는데, 좀 기다리면 되죠. 처음만 좀 기다리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나오니까요. 전체적인 뭐 제품의 마감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가격이 싸다고 하긴 좀 그런데, 그렇다고 또 비싸다고 하기도 좀 그래요. 성능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8분 정도 가 걸린대요. 가열하는 데는. 그뭐 물론 8분 전에도 쓸수 있는 것 같은데, 가열 램프가 꺼지는 게 8분 정도 걸린답니다. 가열을 계속 해놓고 그걸 가지고 계속 한. 그, 단무가 쓰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랑 이거랑 연장에서도 낄수 있고, 별도로 꽂아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군요.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은데요? 오! <웃음> 물을 너무 많이 넣은 것 같아요 밑쪽에 막 물이 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 물좀 빼고 올게요 네 <웃음>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 뭐 물은 좀 지나니까 들러와요 그리고 여기 앞에 노즐이 있어서 이거를 끼워야지 안 그러면은 이 스팀이 나오다가 여기 맺혀가지고 물로 그냥 계속 밖에서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생각보다 그렇게 물이 많이 막 쏟아지는 건 아니고요 어, 세게도 괜찮아요 그래서 청소를 하긴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는 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데면 이걸 쓰면 될것 같은데 저는 자동차 트렁크 밑바닥에 있는 부지포 같은 거 그걸 청소해야 돼서 그냥 이걸 써보려고 왔는데 그대로 그냥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재밌는 건 8분이 지나면 그 열선이 끊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전기가 없어도 작동이 되는 것 같아요 전기를 뽑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들고 가서 청소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갔다 왔습니다 한 3분 정도 밀었고요 3분 정도 미니까 이제 스팀이 잘안 나와요 이거 이렇게 눕혀서 물이 많이 튀었던 것 같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물이 거의 튀진 않더라고요 3분 지나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가스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압력이 다시 연결을 할 거고요 그러면 코일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가열이 되는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열심히 이렇게 닦았는데 어, 느낌이 좋아요 향도 좋고 <웃음> 향이 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그거는 뭐 두고 봐야겠죠 일단 다른 건 모르겠지만 스팀이 고르게 꽤 세게 잘 나오더라고요 물론 연결 저이 바퀴라서 전원을 연결한 상태로 써도 되는데 좀 애매할 것 같아서 뽑아서 그냥 들고 가봤거든요 한 3분 동안은 꽤 지속적으로 어... 스팀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스팀 나오는 강도가 꽤 괜찮아서 차 안이 아주 스팀으로 가득 차는 <웃음> 그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일단 바닥만 좀 닦아보고 있는데 바닥이 바닥이 일단 흘렀으니까요 그 냄새가 이미 온 곳에다 배서 바닥만 닦아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일단은 경과를 보고요 밑에 상태는 댓글로 달아드릴게요 질문 있으시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거기다가 제가 답변을 마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뭐이 제품에 대한 설계는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스팀 청소기가 필요하면 한번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것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가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